와아! Wow. Yeah. 니 털이 거의 미역줄기 수준인데? <목소리>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사무라이 쉐이버라는 게임입니다 우리 편집자이신 키미밍씨가 추천해줘가지고 가지고 온 게임인데, 플래시 게임이에요. 사이트에서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는 플래시 게임. 말 그대로, 어 되게 지금 사안을 보면은 징그럽잖아요? 저게 다 털인데, 사무라이 쉐이버. 쉐이버가 이제 면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말 그대로, 사무라이가 털을 깎아주는 거지. 레벨 1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리듬 게임입니다, 리듬 게임. 이정도쯤이야 웃으면서 할수있지 스페이스 혹은 엔터를 이용해서 깎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리듬에 맞춰서 정말 쉽죠? 이게 게임오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 이게 실패하면 이렇게 피가 나거든? 일부러 다른데를 누르면은 근데 내가 좀 많이 실패를 해봤단 말이야. 그런데도 그냥 사람들이 그냥 피 흘리면서 레벨 컴플리트 막 이렇게 뜨던데, 아, 뭐 징그러워? 왜 200? 입에... 예. 왜 200? 입에... <웃음> 털이 나냐고? 저건 수술해야 된다. 예. 자, 이제 리듬 게임이니까. 집중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레벨 1이어서 난이도가 많이 쉬워요 약간 느리기도 하고 내가 또 리듬게임 좀 하잖아 이런 말하면 약간 자만하는 것 같긴 한데 내 리듬게임 좀 하거든? 그래서 아직 레벨 1은 많이 루즈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잘 면도가 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이렇게 따로 놀..놀..게 되는데 이게 퍼펙트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 레벨 2에서부터 퍼펙트를 해봅시다 뭐 달라지는 점이 있나? 집중 탕이 진짜 이.. Yeah. 입 안에서 자라는 건가 털이? Yeah. 정말 쉽군 손님들의 만족도가? Yeah. 아주 높단 말이야 우리 가게가 진짜 이상한 곳에 털 많이 자라신다 여기 오시는 분들 털난 모양이 지금 보니까 다 똑같이 생겼어. 예이. 어, 근데 부금은 되게 좋네요 역시 리듬 게임. 예. 자 퍼펙트 뭐 딱히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죠? 레벨 3으로 바로 갑시다 거침없이 오 BPM이 좀 빨라진 느낌인데? Yeah. 스페이스와 엔터 둘다 키가 먹기 때문에 yeah. 스페이스만 타이밍 맞춰서 막 누를 필요는 없어요 교차로 yeah. 키미밍씨 지금 편집 안해도 된다고 좋아하고있어 그래 우리 키미밍 편집좀 안하게 해줍시다 우리 편하게 오 BPM 점점 빨라진데? 오 얻박이라니 근데 애초에 이게 게임 오버가 없어서 논스톱으로갈 거라 편집이 딱히 안 해도 될것 같지. 하지만 영상에 나온 것처럼 편집일은 안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 아! 이럴 수가. 어! 어 망했어. 아, 이게 간격이 굉장히 짧아졌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와, 이거는 너무, 너무 가까운데? 털이? <웃음> 털이 너무 밀집되어 있는데? 세마리 틀렸네요. 그래도 바로 다음. 어? 다시 느려졌는데? 아 대신에 털이 붙어 있구나. <웃음> 아 깎아야 되는 털이 많아. 아주 조밀하게 털이 나 있다. 어, 들어. 집중하게. 말은 네에이. 지금까지는 집중하지 않고 시청자들을 기만해. 좀 후하지 좀 마지 마. 좀. 아이씨, 하니까 이게 리듬을 못 듣잖아. 조용히 안 해? 어... 아, 불필요하게 하나를 더 눌렀어. 하나면더 해야죠. 하하하하하하하근하안 틀렸지 하하하하하빨하하잖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용 저, 다음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님 좋아요 왁싱하는 가게보다 못할 리 없어. 예이. 왁싱 가게보다 잘해야 돼. 아! 아. 어... 죄송해요! 그렇게 이 가게는 문을 닫았다고. 7번째 스테이지. <웃음> 망나이 쪽에 더재능 있는 것 같다고? <웃음> 와 예. 어려웠는데 잘했다. 예. 와. 예. 아니 털이 <웃음> 거의 미역줄기 수준인데? 와 예. 잘하고 있어. 으흠 파래다 파래 와. 아 망했어 아이집 면도 잘하네 어? 아, 미 묘하 게 틀렸 네？아, 씨살 <웃음> 인도 잘 하네. 음, 마지막 은 깔끔 하군. 마지막 스테이지. 이 게임 오버가 없어서 좀 아쉽다. 아니면 내가 잘해서 게임 오버가 없는 건가?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진짜 어렵습니다. 집중. 음, 좋아. 아, 왜? 죄송합니다. 다리 하나 못쓰게 됐네? 아, 잠깐만. 아, 나 말을 해서 그래. 집중 좋아. 진짜 집중해서 할게요. 진짜 집중해서. 아, 어려워. 음! 어? 왜 아, 되게 미묘하게 어 진짜 이번에 잘 눌렀거든? 아, 이상하네 어? 안 잘렸어? 아우, 진짜 죽는 아아, 후원하지마, ㅆ! 아, 왜 안돼 어, 역시 플래시게임으로는 리듬게임하면 안되나봐요 반응이 느려, 반응이 앗. 미안해. 몇명 <웃음> 아. 미안해... 몇명 망했냐? 빠빠빠빠빠빠빠빠 이 가게 망했어요 자, 이렇게 산전수전 겪어서 망했다는 사무라이 쉐이버였습니다 여러분은 사무라이여도 절대 면도하지 마, 마세요 망합니다 가게 자, 깔끔하게! 막 올퍼펙 이렇게 안가고 그냥 아, 이런 게임이었다 재밌네 이정도만 맛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라이 쉐이버라는 게임이었습니다